다 올게요. 잘 쉬고 있어. 잘 놀고 있어. 응? 빠이빠이. 싸우지 말고. 잘 놀고 있어. 응? 잘 놀고 있어. 잘 놀고 있으라고 잘 놀고 있어. 알겠지? 안녕. 안녕.